<웃음> 음, 이거, 이거, 너가 못 먹는 거잖아. 먹, 먹을 수 있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야? 일단 같이 안 먹는 게 서울가 하다는 거야? 세게도 굽네? 세게 굽네? 안 돼. 안 돼. 왜냐면 이거는 짜넌짠건못 먹어 안돼 표정이 너무 웃기네 안돼 사람을 그렇게 노려봐도 되는 거야? 어? 안돼 야 이거 시뻘개진 것 봐라 큰여기팔 응? 손빨개잖아 너가 해서 니네 문제가 아니야 일단 그거는? <웃음> 귀여워 너는 어떻게 째려봐도 귀엽냐? 그치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포기하삼 그냥 포기해 포기하삼 아또 포기하삼이래 아 왜이러지 포기해 안돼 포기 안돼 포기 포기 응? 안돼 지다를 어. 안정샷어 안돼 너무 맛없다. 개롱아. 어우 너무 별로야. 어우. 야 먹을 게 되지도 않아. 야 너무 맛없어. 진짜.